자메이카 통다리 먹을까? 오늘은 매운 실비김치랑 먹었지 부드러운 통다리에 아주 매운 김치와 한입에 먹는 건 어떤 맛일까? 홍다운드 아이거 오랜만에 먹었더니 <웃음> 어, 진짜 맛있네요. 이번에는 마요네즈를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프라님께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를 정기적으로 드시는데, 항상 이 마요네즈를 뿌려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마요네즈 뿌려 먹는 이유가 있네. 이거. <웃음> 아, 진짜 맛있는데요? <웃음> 뭔가 되게 약간 좀 크리미한? 부드러운 그 맛이 딱 나면서 고소하면서 또 살짝 산미가 더해지니까 어, 이게 아직도 입에서 계속 막 침이 막 고이고 있어. 어우... 듬뿍. 어, 진짜 맛있다. 어. 저 다음부터 먹을 때꼭몇 개는 마요네즈 뿌려서 먹는 걸로! 이제 네개다 아, 먹을 걸 그랬나? 아, 배부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세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치밥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긁어놓은 다음에 하나 남은 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랑. 올려서 어, 되게 오묘한 맛인데? 분명히 그냥 혼자 먹는 게더 맛있거든요? 근데... 어? 괜찮은데? 어? 너무 크다 김치 어? 온다! 왜 어떻게 오고? 내가 <웃음> 어, 어, 이쯤에서 콜라 한번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오. 이제 치밥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밥한 공기에 비빈 건데 처음에 주문할 때 분명히 그 소스를 좀 많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한요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좀더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살짝 싱거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먹으니까 잘 맞네 그럼 이제 김치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 아니 엄청난 꿀조합을 굳이 멀리 가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가까이 있었어 항상 같이 오고 있었어요 아 근데 워커일 워커일 김치 먹어볼까? 그러면 워커일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ep! 어. <웃음> 아니 얘는 어 원래 촬영하려고 한게 아니라 김치 여기 김치가 되게 맛있다고 해서 그냥 먹으려고 산 김치거든요. 근데 실비 김치가 약간 젓갈 맛이 세가지고 이 별로 잘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젓갈맛이 거의 없고 진짜 엄청 깔끔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요김치랑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빛깔 장난 아니죠? 이거네, 이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아. 아잘 어, 먹었다. 어, 아 진짜 잘 어울리는데 얘가 젓갈 맛이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한데 배추가 좀 되게 달아요. 그래서 씹으면 이 배추의 단맛이 막 계속 조금 조금씩 진하게 나오는데 그 단맛이 이 자메이카 치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결론은 <웃음> 실비김치 맛있거든요. 뭐 곰탕 이런 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고 저번에 짜파게티랑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었는데 치밥이랑은 어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보통 평범하게 먹는 김치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 오 우와 이거 도와줄 없어? 실비김치 진짜 오 네오니스 안다 벌써 영원아 이거 봐 12월 4일 날 담갔대 오늘이 5일이잖아 어 이거 전날 거 담근 거 없잖아 아 그럼 어제 담근 게온 거구나 그저께 담근 게고마워 영. <웃음> 치 아 그렇게 까는거예요 오~~ 오호 어고급스고시다 진짜, 진짜 이게 호텔 김치의 클래스구만 맛있게 먹는 방법 읽어드릴까요? 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물에 잠기도록 용기에 보관하는 건 군덕내를 내는 호기성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외부 호기성 잡균으로 오염되는 것을 차단한대 오케이 응. 슈 어 뭐야? 아 밀봉 오,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고, 응. 어1 0회 이상을 권장한데. 막그 바람을 빼는 거예요, 남. 응, 이게 완전 밀봉인 상태인가 봐, 그러면. 오, 아 괜히 팔천원 아니구나, 보장비. 그러니까 나 그냥 그 다이소 같은데 서 파는 라기나 용기에 담아줄 줄 알았는데 완전 담. 라기나 용 검색해봤잖아. 응. 이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네 응이 음. 장비에 편하다 근데... 어, 다 잘라져 있어? 그런 거 같아 얘는 어?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아안 잘라져 있다 포기 음. 포기가 이렇게 들어있네 아 찍을까? 통으로 넣으면 있는... 이하이 <웃음> 먹는 소리야 이거 썰 때는 안 먹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합죽 기다립시다 하고 있는 거 알았지? 응 음. <웃음> 귀여워 ㅋ <웃음> ㅋ 어. 먹고! 어, 그래. 기다려줘! 여기서... 어. 이제 괜찮아요! 한번 그때 깎아 먹어! 응. 시작! 주셨어?